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카카오톡 하나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아실까요? 자유우파 농객 중에서 정말 유명한 서정욱 변호사의 톡이었습니다. 서정욱 변호사는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저하고 가까이 지내온 저의 아우이자 또 대한민국 우파 농객으로서 정말 협격한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훌륭한 변호사입니다. 오늘 그가 보낸 카카오톡의 칼럼은 고 백선엽 장군이 서울현충원, 국립현충원에 모셔지지 않은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진하게 배어 있었습니다. 어, 2020년 7월 10일 저녁에 우리 대한민국에는 하나의 별이 떨어진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별이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닌 것은 여러분들 그 사진 보신 거 기억이 나십니까? 해리 해리스 대사가 고 백선엽 장군을 만났을 때는 한쪽 무릎을 꿇고 그 눈높이를 고 백선엽 장군의 눈높이에 맞춰서 대화를 나누던 그 감동적인 사진 그리고 그 해리스 대사의 모습 속에 진정한 전쟁 영웅을 대접하는 그 눈빛과 겸손한 자세 이런 것들을 보셨습니까? 그런 백선엽 장군을 이렇게 홀대하는 이런 상황에 대한 어떤 의분 같은 것 이런 것들이 느껴지는 칼럼이어서 제가 우리 김천의 시사이다 구독자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고백선엽 장군 서울현충정원에 모셔야 한다 이제 더는 물러설 곳이 없다 여기서 밀리면 바다에 빠져야 한다 우리가 밀리면 미군도 철수한다 그러면 대한민국은 끝이다 사단장인 내가 앞장서겠다 내가 만약 두려움에 밀려서 물러서면 나를 쏴라 1950년 8월 경북 칠곡군 다부동 전투에서 당시 국군 1사단장이던 백선엽 장군은 권총을 빼들고 적진으로 직접 돌진했습니다 창군 이후 장군이 직접 적진으로 돌격한 전무후무한 사례입니다 그리고 처절한 전투로 적의 예봉을 꺾고 나라를 백적간주의 위기에서 구해냈습니다 이어진 9월 15일 인천 상륙작전으로 전황을 뒤집고 10월 18일 평양에 처음 입성해서 민족의 자존심과 국민의 사기를 드높였던 것입니다. 전쟁 중 제1사단장, 제1군단장, 휴전회담 초대 한국대표 야전전투사령관, 제2군단장 등을 거쳐서 32세이던 52년 7월 육군참모총장에 올라서 군현대화를 이끌다가 53년 1월 국군의 첫 대장에 오른 6.25 전쟁 영웅 백선엽 장군 그는 전쟁 발발부터 정전협정 체결때까지 장장 1,128일간 하루도 빠짐없이 전선에서 격전을 치르면서 숱한 생사의 고비를 불굴의 의지로 극복하며 국가와 민족의 혼신은 진정한 살아있는 전설이었습니다 순관 헌신과 투철한 군인 정신으로 굳건한 한미동맹과 강한 군 건설의 표석을 다진 참 군인의 표상 백선엽 장군. 그야말로 진심으로 그리워질 영웅이자 국가의 보물이라고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은 애도하기도 했습니다. 식민지에서 태어난 청년이 만주군에 가서 일했던 그 짧은 기간을 친일로 몰아서 장군을 역사에서 지워버리려는 좌파들의 준동이 대세가 돼버린 왜국과 혼돈의 시대 1943년 이후 독립군이 사방으로 흩어져서 독립군과는 어떠한 전투도 벌인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장군을 친일로 비난하는 것은 명백한 역사 왜곡입니다 무엇보다 장군은 45년 광복을 맞아서 평양에서 당시 평안남도 인민정치위원회를 이끌던 민족지도자 조만식 선생의 비서로 일했는데 위대한 독립운동가 조만식 선생이 친일파를 비서로 기용했다는 것 자체가 상식적으로 말이 되겠습니까? 결국 장군을 친일로 매도하는 것은 장군을 철천지 원수로 생각하는 북한 편들기가 아니겠습니까? 장군의 희생과 헌신으로 자랑스러운 우리 군은 맨주먹 붉은 피로 원수를 막아내던 상태에서 현대식 무기와 장비로 무장한 60만 강성 대군으로 성장을 거듭했습니다. 강력한 안부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을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무적의 나라 인빈서블 코리아로 만든 그였습니다. 그러나 현 좌파 정권의 모습은 과연 어떻습니까? 호국의 간성인 군에 대해서 최대한의 예우와 존경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까? 장군을 육군장과 대전현충으로 모시는 것이 과연 합당한 예우일까요? 국립묘지에서 파내겠다는 좌파 일부의 망동에 안목적으로 동조 내지 나아가 이것을 조장하고 있지는 않는 것인가요?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소화하는 군에 대한 최대한의 예우를 표하여 안보에 대한 경각심을 키워야 합니다. 나라 위에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과 그 유족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소리장도란 말처럼 웃는 얼굴에 칼을 숨기는 나라가 북한입니다. 담담타타, 타타담담 이란 말처럼 공격하면서 대화하고 대화하면서 공격하는 나라가 바로 북한입니다. 과거 냉전시대의 적폐적 사고가 아니라 그동안 역사에 의해서 검증된 진리입니다. 종전선언과 종이 위의 평화협정만으로 전쟁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으로 끝날 수 없다는 것은 역사가 보여주는 진리 아닐까요?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미국 워싱턴에 있는 6.25 전쟁 기념비에 새겨진 경구입니다. 자유는 그것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의 고귀한 희생을 딛고 자란다는 뜻입니다. 보호는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강한 국가를 만드는 주춧돌입니다. 나라 위한 희생이 보상받지 못하는 나라는 결코 정의로운 나라가 아닙니다. 시대가 부여한 역할에 최선을 다했을 뿐이다. 나는 그때로 돌아가도 같은 선택을 할 것이다. 라고 입버릇처럼 말하면서 살아생전 자신을 노병이라고 불러달라면서 스스로를 낮췄던 고 백선엽 장군. 대한민국의 근간이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는 지금. 떠나시는 장군은 우리들 모두에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위기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답해야 됩니다. 오늘 대한민국 국군의 초석을 다진 진정한 국군의 아버지 백선엽 장군은 6.25 전쟁 중 전사한 12만 호국 영령들과 함께 민족의 어리서린 곳, 해와 달이 보호하는 동작동 언덕 국립현충원에 영면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나라도 아니다 라고 분명히 답해야만 합니다. 자, 이상 서종욱 변호사의 칼럼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어, 이 칼럼의 내용 속에서 이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서종욱 변호사의 그 착잡한 마음이 여러분들에게도 그대로 전달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서종욱 변호사의 칼럼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기회가 되면 서정 변호사가 직접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리는 그런 시간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치원의 시사이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